쉐보레의 올유트렉스와 기아 더뉴 셀토스의 크기와 디자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유트렉스는 풀체인지 된 모델이고 셀토스는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입니다 소형 SUV 시장에서 디자인을 무기로 경합을 펼치게 될두 모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셀토스는 우리나라에서 소형 SUV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베스트셀링카인데요 판매 비율로 보면 남성 여성의 비율도 큰 차이가 없으며 연령대도 젊은층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도로에서 흔히 볼수 있을 정도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달에 3000대 이상은 꾸준히 판매된다고 하네요 셀토스는 전장이 4390mm가 나오는데요 소형 SUV이기 때문에 광활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진 못하지만 구매자들의 후기를 보면 거주성은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있네요 자 이제는 트랙스와 비교를 위해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진을 올려보고 있는데요 전장에 무려 14.7cm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등급 위에 차량 같아 보입니다 전고도 이전 트랙스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셀토스보다 날렵한 차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의 트랙스는 RS 모델이라서 그런지 더 스포트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디자인이네요 휠 베이스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봐야겠죠 프렉스의 휠 중앙에 가이드라인을 맞춰놓고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전 차량들의 비교 영상과는 다르게 두 차량의 비율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세한 차이가 아닌 전혀 다른 위치에 축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두 차종은 승차감이 완전히 다를 것 같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내부 공간을 예상해 보기 위해서 운전석이 열리는 부분도 가이드라인을 맞춰보겠습니다 두 차량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트랙스가 2열 공간이 조금 더 크게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되네요 자 이제는 전폭과 전면 디자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토스는 1800mm 트렉스는 1823mm 인데요 전장에 비해 전폭은 큰 차이가 나지 가 않네요 셀토스의 전면부가 기아의 풀 믹스 버전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요 K5의 아이라인, 구형 카니발의 굴곡, K3의 후드 등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조화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신용디자인도 좋아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트렉스의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유선형과 선형이 절묘하게 이루어져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고 액티비티한 면은 트렉스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릴과 범퍼 역시 트렉스의 비율이 조금 더 좋게 보이는데요. 국내 출시 여부와 가격이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비슷한 가격대라면 셀토스의 판매량 절반 이상을 트렉스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실내 디자인도 엄청난 변화를 했고 그동안 쇠보레가 부족했던 부분을 모두 보완하고 출시했기 때문에 두 차량의 대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